익숙함을 지나 두려움을 넘어 새로움의 바다로 좋은 친구와 함께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문화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 저희 문화방송은 새로움을 탐험하는 도전정신으로 더욱 새롭고 놀라운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